야반종 저기 가서 놀아. 아반종 저기 가서 놀아. 아 관종. 저기 가서 놀아. 네. 어우, 관종아 <웃음> 왜공 <꽁트> 때려 왜? <웃음> 너왜 그래? 그만 때려! 아 <웃음> 진짜 왜 저래 진짜로. <웃음> 고리, 고리 좀 카메라 안 흔들지 말고 왜 저러는 거야. 진짜. 아, 왜 얌주가 공주 건드려? <웃음> 사귀냐고? 야, 사귀는데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행동 아니냐? 원래 오빠들 많은 데서 크면은, 둘 중에 하나다, 나 공주처럼 크던가, 진짜 이렇게 막난이로 크던가 야, 근데 내 머리, 니네 발을 왜내 머리에다가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아이, 왜 그래, 진짜, 둘이. <웃음> 아니, 둘이가 아니라, 서리가, 서리가 백. 설 서... 서리가 꽁찌를 엄청 괴롭히네. 응? 맞아, 아니야, 백설. 어 하영아. 진짜 괜찮아? 어, 괜찮아? 우리 어, 꽁찌 참아줬어. 가만히 자고 있다가. <웃음>